아아아 아, 아, 아, 근데 그게 노쇼가 난 거를 언제까지 알수있려요 그거를 공항에서 대기를 해야 돼요 아 진짜 가려면? 자리를 확보하고 갈수 있는 티켓도 있는데 그건 갑시금 한국 아니세요? 네? 한국과 아니세요? 아주한국그 배운 거 2층쯤 오래돼가지고 2이라면 어디 회사 승무원이 될지를 모르겠어요. 됩니다. 야 이거 야 好<音> 돌아왔어요. 자 이제 집에 갈 시간인데 너무 힘드네요. 대구를, 대구로 왔으니까 막창을 먹으러 갈 건데 요즘 김 작가님께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계세요. 아주 흡족해하고 계십니다. 자 그러면 이쯤에서 세리티비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올게요. 컴 이 대구 2월드는 e 벚꽃 사진 콘텐츠 촬영으로 오게 됐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벚꽃이 많이 핀 곳이 없고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만개를까 한다고 해요. 조금 초반엔 실망했지만 지금 이렇게 벚꽃도 밑에 가니까 조금 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밤이 되니까 너무 예뻐서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촬영 잘 끝낸 것 같아요. 굿굿 굿. 굿! 굿, 굿! <웃음> 이제 집에 가보. 아이 아니, 아니다. 이제 막창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막창 레스키.